가만 있어봐, 알았지? 애기, 애기, 애기, 애기, 애기, 두두두두, 애기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젤리야. 음. 참아야 돼. 참아야 돼. 참아야 돼. 살 줄도 알아야지. 살려면.